으아, 으하 으아, 으아, 아아아어 으테리아대어머음 으음, 으음, 간날 으음, 으음, 으지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그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이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 오른쪽이야, 뒤쪽이야, 뒤쪽이야, 뒤쪽이야, 뒤야이쪽이야아이이 내년에내 놈이 그래요? 도구는 넣어 한번가 여기 여기 죽으면 두개가고 있는 않을까딱 여기로 무고들 이렇게 이렇게 마치 주문데, 또 이제, 응. 안 맞지 정도로 또또 반도 당연히 도는당시도나 저기나 어나 여기나 여나 여기나 여기 여찍어어 여기 오니까 옆에 찍어 야야 건지지마찍지뭐뭐 <웃음> <웃음> 태훈이 형아, 태훈이. 거부러 멋있어. 다운이 보 태훈이 형태훈아 태훈이 형아. 나야, 나. 对呀 hey 알았어, 알았어. 그 인상도 쓰지 말고. 이자가! 야, 오늘 머리를 그렇게 해놨냐? 이세가 차가 힘났어요. 머리 좀 올리고 그래야지. 나 인생 처음부터 처음부터 지금 열어 어디 있고 머리를 무슨 라고 띠는지. 야기랑 연기랑, 연기기랑연기라 연기랑, 연기랑, 연기랑, 연거랑기라 연기랑, 연기랑, 연기랑, 연기랑, 연기랑, 기랑 연기랑, 연기랑, 좋아랑 연기랑, 연기랑, 연기랑, 아기랑 연기랑, 연기랑, 연기랑, 연기 너가키는 거야? 하지 마. 말래도 나. 도 올게. 제일 지하 그러면 그런고명적 야, 그러지. 너무 안 좋은 저런 거 많이 올라가하 타. 내내가내가하 너같이 이름 개리면안 되니까. 예. 네. 부처, 예. 예. 예. 볼까요? 아 예. 예. 예. 안 돼,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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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들어니 야, 야. 시의 의료는 나저게 명기다. 명기다. 어? Uh, 나 아, 내가 막 나, 내가 막 나, 여기네 도이 거. 고 이건 뭐이 그런데 지가는 이거. 꽉 흔들고 있으니까. 갈때 하나씩. 다갈 때. 천 우 음료수가 아무도 안 잤어. 그럼 뭘을 잤어요? 우리가 먹을 거어 네? 그대로 먹을대 먹을게. 먹을게. <웃음> 이안 <이것도> <잤어>?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어머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진짜 그렇지. 아빠 렇어그리 지역아 감 이제, 이제, 맹, 맹길이 우는 것만 담아하고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웃음> <웃음> 또 이거 삼겹살이 됐다고 응. 가만히 있어 도 먹어도 돼가 술은, 먹으면 홍어를 뭐, 먹는다고 나 꼬도꼬도 한 대씩 올라가는 것도 없지? 올라가는 것이 아, 그럼 그, 검진, <웃음> 그렇죠? 아, 그구나. 요건 뭐, 어제 밀려있던 거 아니야? 어제 늦고 올라왔으니다 완전히 찼다니까? 올라가는. 소리 많이 먹으면, 이때 응. 뺏기면. 먹으면... 대전, 우로는좀 어, 어, 어, 한가운데, 어, 오면 어. 더 올라가는 거. 와도 <목소리도> 돼지 뭐 <그냥> <목소리도> 농사 주는 거야. 다데 차들 미리 다 빼놨다며.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없을 수다. 목소리도> 안한한 없는 것은 내가. 장저꼬건강에다가한로 옛날에는 대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목소리도> 없어가지고 차들도 많이 얻고 그러니까 이제 가 가작병 빈동이고 소하고. 하하하하하하 여이아볼까아 앉으시라고 아니시라고다는 제한, 어, 저한테는한렬잔으로 할머니가 됩니다. 한 잔잔한 여한분들한테는한 잔잔한 잔잔한 잔잔한 잔잔한 잔잔한 잔잔한 잔잔한 잔잔한 잔잔한 잔상 저기 음. 나주 할머니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나주 할머니의 칠순 잔치 행사를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내분 네 여러분들께서는 되도록 참석 여기 자리를 중앙으로 해서 가해로 모여서 예,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어들 들리와요이쪽로 와. 아재들 얼라 여러분 저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부 어, 방 안에 계신 분들도 나와 주시기 바랍다니까 <웃음> <웃음> 이렇게 안승이 누나 여 모시고 사회를 보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어머님의 부모님의 은이라는 것은 옛날 동서복을 통해서 하늘보다도 높고 땅보다도 바다보다도 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어, 많은 세월동안 많은 동안 자녀분들을, 자녀분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오늘의 일까지 이렇게, 이렇게 어? 그실0 증상을 오로지 자식들을 겉으로 또그이라지를 위해서 안그 일생을 사나오신 우리부터 형님들 들어서 형님들 형님 하시는부터 차례차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아주 이는 그럼 어, 인사할 겠습니다 절을 네. 술잔을 올려지 술잔을 올리고 술잔. 네. 대표로 상안요엄마나또 놓고 싶어. <웃음> 다음은 다음은 며느리들 며느리들 나오십시오. 입좀 한번 대시고 빨리만 나오. 자, 나가주세요 가만히 있자, 여기는 딸랑 나와나와은할머니를 네. 먼저 며느리하고 <웃음> 아, 딸도 오십시 딸도 와요, 갑시오 나 이거 절 받아야지, 며느리들 그래야 돼요? 나야 돼요? 도 따라고 동도대 협동단으로 그냥 한번 I'm g o t h e n g to g 네, 그다음에는 네, 네. 사위하고 딸분들 네, 네. 네,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사위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 아이한 하나 들아인들 아니. 말만 하고 알았절안받기라 음. 해놓고 어째 절받러니한 번도 해야한번해야돼 <목소리> 예, 바나나나나 우프자여기대표로 할머니께 만두방을비추는 위해서 술 한잔 따르던술 한잔 따르던술 한잔 따술 한잔 명이 형아 있는지, 명이네. 훈 가훈아. 먼저 저쪽으로 쉬어. 로저해 할 차례이지만, 아, 조카분들은 저거 나오십시오. 조는다동고 여도 네, 가려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 <웃음> 우리 할머니께서 저 자제분들 친구 친구들을 어그큰 자제분도 있고 작은 자제분도 있는데 그 자제분들 그 퍼렛더래들끼리 또래 예 모여서 한 번씩 우리가 축하차를 올려드리는게 리인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예 상자, 철자, <웃음> 어, 아재, 친구분들 계시는 <웃음> 분 나오셔서 절하십시오. 그 없으면은. 아니, 나기억게없으면 상, 상, 아, 맞 나. 혼자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만으로 웃음> 야! 기 나와! 나와. 여기 초파면은 못 나와 그 그래. 그래, 이거 도왔습니다 그래, 집으 지금 는데 그쪽으로 아 양립을 내야 한다고 봤어 <웃음> <아니,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용기 못해 아이그 어르신들이 자꾸 자꾸. 내가 드릴라고여까 가만히 야십 <웃음> 야, 그이 앞은 왜 이렇게 려요 달려와! 출발, 출발, 출 아직 만수무화하고 건강하십시오 앞으로 지금 깜맞게 생기지 않는데 어르신들이 알혀줘예약예약시죠 아 동생은 같이 할때부지 그다음엔 어. 아, 여기요? 오, 번에 우리 너, 또래들 열첨고와 아, 그리 해. 나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게나아 아, 야, 앞에 그린다, 야. 걔. <웃음> 출 빨리 져야 얘가 안 먹을 거야. 애기로 시원하게 말두 번에. 안먹어디안먹어라 출라. 잠깐만, 걔 잠깐만, 됐네. 만수 부각하십시오. 네. 네.